캐릭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화하게 될지, 만약에 뚜늑늑 배수 없을까 마음이 너무 아쉬워 아쉬워 박선주 반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솔직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 미스터트롯 시즌2의 레전드 쓴 무대였어요. 각각 점수를 줘도 다 100점을 줄 만큼 잘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16일에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2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본선 3차 메들리 팀미션 1라운드가 진행된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징기스칸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대장 최수호를 중심으로 진욱, 길병민, 윤준엽최혁진으로 구성된 징기스칸은 나상도의 쌍상을첫 곡으로 선택해 흥겨운 메들리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윤준엽의 섹시함으로 시작된 보고 싶은 얼굴이 펼쳐졌으며 최수호의 구성진 목소리로 무장한 무슨 사랑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욱은 장윤정의 송인을 선곡해 역대급 감성 보컬로 관객들을 제대로 홀렸습니다. 이어 오인이 함께한 불티, 오빠 집에 놀러와로 메들리 미션의 데미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무대 후 마스터들의 극찬이 이어졌고 이어 공개된 마스터 점수는 1264점으로 뽕드림의 마스터 점수보다 13점 높았습니다. 하지만 관객 점수 254점으로 최종 1518점을 받으며 뽕드림의 점수를 넘지 못하고 2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멀리 멀리 네, 네, 보자. 네. 네. 잘무서자합니 캐릭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합이 될지. 만약 에 따로 놀면 큰일 나는 건데. 그렇지. 여러분, 신기스탄의 마지막 곡입니다. 인 그의 섹시함에 나는 녹음 지 고문이 나며 살짝 들하고 싶다 할것 같아 하늘 쓰진다 시큼한 텔처럼 너는 나의 여자야 놀고 싶어라 야, 수호제 물건이다 야, 수호제 물건이다 진기스칸의 경연이 끝났습니다. 그냥 공연이야. 어, 콘서트장이야,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어, 뮤지컬이다, 뮤지컬. 뜨거운 마음을 흘어지기는 정말 싫어 나를 두고 간다면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이제 라 y o u i l a k e 국민이 <목소리도> d 여섯 분이 완벽한 구성과 또 거기에 따른 밸런스 거기다가 엄청난 노력이 더해지니까 기본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대들이 완성이 되네요 박선주 반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솔직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씨 정말 제가 너무 마치 뮤지컬에서 보면 저희가 인터미션 있잖아요 뭐 모든 걸 타고난 사람 특히나 노래 같은 경우에 어, 정말 재능과 뭐 이런 끼와 딱 그런 느낌을 중간중간에 딱딱 끼어서 나오셔서 타고난 분 같아요 그냥, 그냥 타고난 사람 뭔가 정리되는 충격 받았어요. 제서씨 정말 팬 됐습니다. 제가 좀 나오기 전에 준엽씨 걱정을 했었어요. 보컬이 차이가 날까봐. 정말 스타성 있으시네요. 네. 나 <웃음> 사실 윤준엽씨 참 심지어는 무대를 되게 이끌어가는 힘 또한 굉장히 좋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뭐 보컬 차이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굉장히 너무 잘 봤습니다 오, 이 노래는 제가 불렀지만 진짜 어려운 노래예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 어, 그러니까. 왜 이걸 팀 메들리에 썼나 왜 이걸 팀 메들리에 썼나 어? 아. 무기로 쓸 만큼 이번 미스터트롯 시즌2의 레전드 쓴 무대였어요. 근데 진욱 씨 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메들리 팀 미션에서 각각, 각각 점수를 줘도 다 100점을 줄 만큼 잘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